라면 국물에 절대 밥안 말아먹는다잖아. 그거 잘못된 거야? 뭐가 <웃음> 잘못돼 제일 맛있는 게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는 거야. 나, 나도 라면 아직까, 국물에 밥말아 아직까지는 먹... 조금 젊어서 그런가 보네. 네, 아빠, 그래. 그런 말좀 하지 마. 왜? 뭐? <웃음> 상대방을 자. 무시하는 발언이잖아. 아직까지는 이런 멘트을 쓰지 마. 뭔말 하는 거야? 말수를 고쳐야 돼. <웃음> 말도같치가 잘못됐어, 아빠는. <웃음> 민지야, 네 말조는 어른한테 해도 말이야. 그럼,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. <웃음> 야,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민지 너라이더 줘? 말해. 먹고가 없어. 먹고 없어. 새롭 말해. 사람들이 그, 저번에 특전산사 찍고 아빠가 엄청나게 진짜 젠트럭 멋인 줄 알는데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개판이라고 할것 같지. 왜? 아빠가 말투나 이런 거 너무 못됐잖아 가족들한테 말하는 거 <웃음> <웃음> 아빠가 왜못 됐노? 아정말로늘이상 쓰고 소리만 지르고 좋은 얘기 하나 안해안 하는 게다아제만빠다아왜 아빠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아니야아 진짜? 근데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지난번에 그 특전사 그 댓글에서 아빠 진짜 너무 멋있다고 어 말을 막그 단결 단결했었고 너무 존경한다고 막 이런 그래. 말들을 엄청 많이 했잖아. 그렇지. 아 아빠 후배들이. 아빠는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. 우리 집에 어? 들어와서 한 아빠 일주일만. 아빠 진짜 그거 는 말이지.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그 사람들. 어고. 우리 집에. 이제 안 산다고 할 거야잉? 일주일이 뭔 말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랑 밥한 끼도 못 먹을걸? 아빠 실체가 맞는 말이지 그 사람들 말이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전화이래도 친구가 <목소리> 없는 게아고안 만드는 거야? 응 <목소리> 아닌 거 같은데 친구를안 만드는 거야 사회 친구들 그 초등학교 친구도 많아 많은데 <목소리> 안 만나고 <목소리> 동기 전화온 사람도 내가 말을 받았으면 <웃음> 어우 아유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어우, 너무 반가운데 우리 언제 한번 다음 주쯤에 소주 한잔뭐 일요일 날 만나서 한번 토요일 날 만나서 소주 한잔 할까 이런 말 없이 그냥 어잘 지내나 어 그래 하고 끊었어 별로 안 반가운 거지 안 뭐야 그다음 날 만나? 그다음 날 만나? 날짜를 정해야 만나는 거야 날짜 안 되고 아 그리고 아빠 보고 다 60대 이상인 줄 아는더라 사람인데? 진짜 내일늙보고뭐 <웃음>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<웃음> 아 고개를 숙이면 안되었어 머리가 눈무 많이 빠져 어? 보여 이제 아, 숙이면? 어! 아 이제 벌써 땀 나고 밥 먹을 때 큰일 났네 원래 났어? 원래 그랬대 엄마가 원래 안그랬다뭐안 그래?